네 안녕하세요 어, 조정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1인 기업 예, 사업을 하면서 어떤 플랫폼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뭐 그냥 돈이 정말 많다면은 예, 돈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은 바로 서비스를 하나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잘 만들어서 예, 서비스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1인 기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정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이요. 말, 만약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로 획기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에 쏟아붓는 것이 맞겠지만 은 특별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사업들 예 그리고 어 1인기업이라고 해도 1인기업이라고 한다면 은 사실 그렇게 비용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만약 교육센터를 바로 만들고 또 어떠한 그 많은 좋은 어떤 강사들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어 진행을 하는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뭐몇 년째 하고 있지만은 또 매출도 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은 어 매달마다 이렇게 어떤 비용을 많은 비용들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게요 몇 백만원 이라도요 그래서 어 최대한 이제 있는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자기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제 경험을 살려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 나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가지고 보통 이제 홈페이지화 시켰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여기에서 이제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보통 교육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 홍보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여기다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여기에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그냥 어,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은 저렴한 홈페이지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죠. 이 네이버 카페라는 곳에 보면 은 이제 주로 저는 카페북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페북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사실 카페북은요. 하지만 은 이제 조금은 옛날 게시판 방식이다 보니까 좀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어 이렇게 책처럼 여러분들한테 그 책처럼 이게 정리할 수 있는데 카페북만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의 카페북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어 글을 쓰고 또한 제가 직접 보여드린 게 낫겠네요. 요잠시만 음. 카페북을 통해서 음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카페북을 통해서 제가 어, 글을 쓰는 그런 것인데 어이게 이미지는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칼리리눅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썼던 책이죠 제가 썼던 책이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어 이게 책화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이쭉 보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어, 카페북이 좋은 것은 바로 요거죠. 요거 단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 하나씩 하나씩. 저는 이제 IT 쪽 기술이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조금 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어,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런 두개책 제가 썼던 그 글쓰기 책 같은 경우에도 다카페북을 먼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카페북을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예, 다 하나씩 하나씩 책처럼 볼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요거 기능을 구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개발을 하시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로 네, 예,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카페올을 현재는 좀 홈페이지화 시켜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심이 되죠. 네,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블로그는 여러분들 뭐 어, 책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죠.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 네이버에선 파워블로그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파워블로그라는 것이 정책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비 우리가 네이버 애드포스트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광고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지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예,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블로그도 팀블로그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자신의 1인 기업들이 자신의 책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일상적인 글들을 많이 올리면서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광고비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서 요즘은 네이버 포스트라는 그런 블로그 블로그에서 네이버 포스트라는 것을 서비스를 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카카오톡에서는 그 전에 이제 브런치를 많이 밀고 있었습니다. 자 브런치도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브런치, 카카오 브런치, 입니다 카카오 브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작가 이게 아무나 쓸갈 수는 없어요. 신청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작가 아니면 애위작가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어떤 컨텐츠 글에 대해서 뭔가 정제를 해서 어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컨텐츠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브런치 카카오가 이제 원래 이제 카카오 쪽하고 다음 쪽하고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되다 보니까 중, 중간에 중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브런치가 나오고 난 뒤에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카카오페이지라는 또 서비스를 별도로 하고 있죠 이게 둘이 비슷합니다 둘이 비슷한데 이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돈을 유료 페이지를 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바로 판매할 수는 없지만은 음 이게 이제 각 다양한 채널들, 우리 카카오 채널 페이지나 아니면 다양한 검색 페이지에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자신의 글들이 이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수를 사실 하루에 한 100명? 200명으로 점점점 상승시키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일 방문자 수가 보통 500명에서 1000명 많을 때는 한2 3 0 0 0명 정도 되는데 어 사실 요것도 연수에 비해서는 많이 없죠 방문자 수가 저도 이제 운영하는데 좀 어, 잘못 운영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은뭐 다시 만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 블로그죠 근데 이제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한지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하루에 한 5천 명에서 6천 명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약한한 한 2만 회, 2만 조회수가 넘는 것들이 글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채널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수 있는 어, 글들 홍보가 될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신이 쓸 책이나 아니면 썼던 책들을 적절히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홍보 채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 예 1인 크리에이티브 예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저도 많은 유튜버들을 좀 이렇게 어, 보고 있는데 구독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저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이 영상,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죠. 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광고비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죠. 예, 광고비로 많이 이인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약 한, 뭐, 한 1만 명 정도, 구독자 1만 명 정도 되면 1만 정도 되고 꾸준히 컨텐츠를 잘 올릴 수 있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광고비로 벌수 있는 어, 수입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수입을 벌려면 한 10만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이 진짜 이제 월급 이상으로 예, 벌수 있는 그런 채널로 바뀌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유튜브죠 어, 유튜브 채널 이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1인기업이나 아니면 강사들 그 다음에 작가님들은 음, 요 유튜브를 충분히 활용해서 을 자신의 컨텐츠들을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얼굴을 이렇게 공개할 정도의 환경이 안 돼가지고 어, 사실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별로 그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유튜버들은 보통 이제 얼굴을 많이 공개를 하죠 예, 그래서 감수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노프 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홍, 홍, 홍보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채널이고 그 다음에 결제죠 네, 그래서 대행결제를 하는 곳이죠. 어,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1인기업 할 때도 어, 이렇게 카드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결제하기 위해서 어, 신청을 하죠. 네, 카드사 쪽이나 아니면 단말기들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요거를 신청 안하고 꾸준히 어,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오르코미스를 통해가지고 대인결제를 받아요 물론 이제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수수료가 있지만은 수수료만큼 홍보비를 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볼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임이나 오프라인 모임에 예, 강의할 때 이것이 조금 홍보채널로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 스팀밍이라는 어, 플랫폼이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 가, 뜨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 체계를 해준다. 작가들한테, 혹은 이제 컨텐츠 메이커 하는 사람들한테, 음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거는 이제 영어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 아래 보면 이제 보상. 지급된 보상에, 각 글에 대해서 이제 지급된 보상이라고 이렇게, 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팅을 통해 가지고 작가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가상화폐로 이제 지원을 또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게 팀, 보팅이라는 어떠한팀 개념으로 해가지고 또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 상단에다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조회수나 그런 것들을 상단에다 올리면서 그 조회수만큼 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가상화폐를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현재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 여기도 뭐제 지인분들이 좋다고 해 가지고 조금 관심 이렇게 하려고 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플랫폼들은 아니지만은 어,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만 좋다면 광고비는 이 정도 이상 수준으로 나옵니다. 네,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음,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쪽, 네, 이쪽을 조금 그런 광고비 형태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면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어, 저는 이렇게, 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저만의 이제 플랫폼 형태로 만들었어요.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홍보 채널이나 아니면은 광고비 일부, 광고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카페나 블로그가 중점적으로 됩니다. 요거는 이제 컨텐츠를 쌓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컨텐츠를 차곡차곡 쌓는데 저같으면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경우 카페 운영을 한지는 약한 지금 시점으로 지금 시점으로 약한 6년, 7년 차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년 차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제가 학생 때부터 진행을 했던 건데 아직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도 지금은 어, 상당히 많이 쓴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를 작성을 했냐면은, 하루에 거의 한두 개 정도는 꾸준히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글이 약한 4,200개 정도 되네요. 예 네, 4,200개. 여기 보면은 이제 한 4,200개 정도 글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설날이라서 확실히 설날 기준이어서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설날 연휴였던 거죠. 그래서 어, 4,200개 정도 이렇게 비공개, 공개 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블로그를 통해서 저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책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을 하는데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룹으로 여러분들 하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룹은 어떤 보면은 카페의 일종, 카페의 성격을 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의 성격을 조금 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룹하고 페이지는요. 그리고 페이지는 홍보, 광고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를 만약 여러분들 이 지속적으로 한다면 은 페이지를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룹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신청 페이지나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오페이스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브런치 같은 경우도 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예,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무료나 유료 강의들을 여기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인프런이라는 어, 그 서비스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여기에서 자동화로 결제를 하고 이제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시어로 방식으로 매출을 나누는 거죠. 예, 매출을 나눠가지고 좀더 자동화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자동화로 그래서 어, 뭐 어디를 가든 이게 판매된 만큼 저는 이제 매출을 얻을 수 있고 저도 이제 강사들한테 이렇게 매출을 또 나눠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자동화 플랫폼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저한테도 이게 제휴를 맺자고 하는 업체들이 한 수십 군데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메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어, 저도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많이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근데 어 여기만큼 뭐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이 플랫폼을 선택을 할 때도 어, 여러 군데 선택하는 것은 좋지만은 중점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다가도 또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 판매가 많이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어, 많은 곳에다가 자신의 컨텐츠들을 공유할 필요는 있다. 라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교육센터 있고 아니면 교육센터를 협업으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그, 많은 곳에 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왜냐면 강사들을 이제 이렇게 파견을 해주고, 어 그룹 강의들이 많이 요청이 오는데, 한 곳에서 다 감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또 지역별로 이제 강남, 아니면 이제 지방, 광주, 전주,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그룹 강의나 은 것도 요청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협업 교육 센터들하고, 어, 맺어가지고, 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스케줄들을 계속 좀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 스 그런 스케줄죠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1인 강사들한테 인 1인, 1인 기업들한테 제일 좋은, 어, 수입원들은 이제 강의죠. 예 강의가 제일 많은 수입원을 찾진 하기 때문에 요거 어 협업 다른 교육 센터 들하고 많은 협업들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주의사항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한다고 해지 내가 어다 나, 나 다음주에 교육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요 그래서 두달 전부터 스케줄을 그런 교육 센터들 하고 맺어서 이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꼭 어, 교육이 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한 교육센터에서 몰아주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만약 폐강이 2주 2개 정도가 갑자기 폐강이 연달아 돼버리면 은 저는 그때는 그 거의 백수로 살 수밖에 없는 형태죠. 다른 수입원들이 없으면, 예, 다른 수입원들이 없으면, 그래서 이러한 수입원들을 어떤 식으로 또 부가적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관리는 온오프미스나 아니면은 자체 현금을 받아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꼭 카드 결제나 그런 것들을 어 굳이 가지면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환경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신만의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이라는 것은 어, 절대로 어떤 돈을 들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 비용을 들여 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잘 한번 이용을 해서 어 자신만의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낸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1인 기업들한테는 항상 이러한 서비스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한번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홍보할 수 있을지 판매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료로 계속 진행했던 것들을 유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유료로 전환하는 시기 때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만 이 같이 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다시 또 무료로 또 개강을 할수 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진행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